안녕하세요. 메뉴관리 연구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목차로서는 메뉴관리 연구 영역 속에서 메뉴 분석 방법에 여러가지 기존의 메뉴 분석 방법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메뉴 분석 방법으로 제가 제시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방법은 대표적으로 1980년도에 시작된 시작된 밀러 방법이 1980년도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자, 밀러의 밀러 방법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982년에 하사바나와 스미스 두 사람이 방법을 발표를 합니다. 자 다른 말로서 메뉴 엔지니어링 방법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어서 1983년에 우먼이 무문 방법을 소개를 하고요. 이어서 파베직이 파베직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88년에 들어와서 메릭스와 존이 메릭스 존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 SH SH 리저 이성호 교수입니다. 2014년에 제가 새로운 메뉴 방법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를 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해서 새로운 메뉴 엔지니어링 방법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다가 새로운 엔지니어링 방법이라는 것이 이름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 이름을 붙였어. 리즈 메뉴 엔지니어링이라는 방법으로 저의 이름을 이름을 붙였어. 여기 미스네요. 2020년입니다. 2020년. 이렇게 저가 논문을 제시를 했습니다. 2020년에 한국식품영양학회지를 통해서 리즈메뉴 엔지니어링 분석법 이렇게서 LME라고 이름을 약자로 붙였습니다. 자, 이 새로운 리즈메뉴 엔지니어링 분석 방법이 나오게 될 때까지 그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 제가 메뉴 분석 방법들이 기존 방법들을 다 이렇게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어디 반찬에 류 대해서 해본 결과로서 아, 이 새로운 방법이 연구되어야 하겠다는 내용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메뉴 엔지니어링 이라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하고서 자 실제로 이 새로운 메뉴 엔지니어링 분석법을 이제 실제 메뉴에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적용을 하고 그 방법이 실제로 적용하였어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논문을 이제 리즈 메뉴 엔지니어링 방법 이러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새로운 메뉴 엔지니어링 방법이 어떻게 해서 제시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논문을 가지고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계속해서 참고 자그 논문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자 보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메뉴 분석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논문을 서론 부분에서부터 읽어 보면은. 하나하나 하나 읽어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왜 이것이 필요하냐? 메뉴 분석이 어떤 것, 어떻게 연구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논문을 한번 보시면, 요야, 반찬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했는 논문입니다. 자, 요약. 고객이 선택권을 가진 반찬 메뉴에 대해서, 윌러 방법이 있고요. 메뉴 분석 방법입니다. 그 다음, 카사바나 앤드 스미스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름을 다른 말로 메뉴 엔지니어링 방법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메뉴 엔지니어링. 자, 이 방법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메뉴 분석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만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방법도 있고요. 파베직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방법도 있고요. 베릭스 앤드 존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뉴 분석 방법이 이와 같이 아주 여러 방법이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분석에는 MS Office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제가 분석을 했다. 메릭스 밀러 방법하고 카사바나 스미스 방법 메뉴 엔지니어링 방법하고 메릭스 앤드 존스 방법은 자, 각각 이겁니다. 재료 원가와 판매량, 그다음 공헌 이익과 판매 비율, 그다음 공헌 이익과 판매량으로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이 방법이 자이한줄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정도만 하고 뒤쪽에 상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다음 우만 방법하고 파베직 방법이 있는데 자, 이 방법은 각각 단위 공헌 마진과 총공헌 마진 그 다음에 가중공헌 마진과 식재료 비율을 바탕으로 평가한 메뉴 분석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분석 방법에 따라 기법에 따라 사실 판정 결과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에 따라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 카사바나 스미스 방법과 파베직 방법이 전반적으로 각 4번면에 고르게 분포된 품목 수를 보였는데 자 상대적으로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내가 자이 연구를 연구해서 해본 결과 카사바나 스미스하고 파베직 방법이 사실은 1, 2, 3, 4 분면에 고르게 분포되는 결과를 보여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이두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두 가지 방법으로 메뉴 분석이 명확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나는 이들의 두 방법의 장점을 가지면서 명확하고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더 좋은 메뉴 분석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 지금까지 연구 발표된 메뉴 분석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써보니까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메뉴 분석 방법은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내가 이 연구에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써온 메뉴 분석 방법으로는 그 방법보다는 더 좋은 메뉴 분석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내가 해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이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논문에서 내가 이제 새로운 방법을 이성호 교수의 방법이라는 방법을 이제 논문으로 제시를 합니다. 자, 그 제시를 했는 논문, 그 다음에 그 제시를 할때 이름을 뉴메뉴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메뉴 엔지니어링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 또 쓰기 쉽고 많이 서여,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름을 새로운 메뉴 엔지니어링 방법이라 이러면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2011년 올해 논문에서는 그러면 새로운 메뉴, 엔, 메뉴 분석 방법이라는 게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뉴메뉴 엔지니어링 이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리즈 메뉴 엔지니어링 그러면서 이름을 붙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이성호 교수가 새로운 메뉴 분석 방법을 개발을 했고 그 이름을 뉴메뉴 엔지니어링이라고 했다가 이제 리즈 메뉴 엔지니어링 방법,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새로운 메뉴 엔지니어링, 뉴 메뉴 엔지니어링, 리즈 메뉴 엔지니어링, 자, 이게 어떻게 연구됐는지를 갖다가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서론부터 들어갈게요. 지금까지 발표된 메뉴 엔지니어링 방법이 이런 이런 이런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걸다 설명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설명을 해서 자, 이걸 다 이렇게 그려서 지금 보시면은 각 방법들 비교를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비교를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이성호 교수의 메뉴 엔지니어링 방법 하나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잖아. 이게 메뉴 분석 방법이 어떤 연구가 됐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이 논문에서는 이제 모든 지금까지 메뉴 분석 방법에 대한 내용을 총망라해서 설명을 할게.